그래, 벼르고 벼러웠던 그거 할까? 그거 해버릴까? 냄이랑다 같이 할수 있는 거. 릴레이 소설! 나 릴레이 소설 해보고 싶어. 릴레이 소설이 뭐냐면 말이야? 음, 아,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아, 맞다. 맞아, 맞아. 구독, 구독이 아니라, 그, 어, 아, 아, 아, 어떻게 나막대거리가 봐. 주제를 정하고 글자 수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소설을 쓰는 거야 왠지 재밌을 것 같아 주제 우리 주제 뭘로 할까? 주제 1 쭈꾸미 쥐가 이 세계에서 태어났다? 주제 2주님은 과연 맛있을까? 궁금했던 지돌이 건에 대하여 어? 주, 주제 3지돌이야 우리의 격렬한 연애 스토리 두 개만 더 해보자 동성애자 아닌가요? 아니 쥐돌이야 지순이일 수도 있지 어 그래 어설치류의 경렬한 연애 스타일로 하자 <웃음> 나는 말이야 나는 평범한 일상물이 보고 싶어 일상물 <웃음> 얘들아 주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거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웃음> 레퍼토리잖아 <웃음> 이거 줄거리 아니야 이거는? 주제, 주제 하나만 더 봤습니다 작가물? 작가물? 이걸 뭐라 그러지? 마감물 눈뜨니 악역영의 진임 악역영이 되는거야? 주제 식스 악역 악영영이 그럼 투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스노우 아로마님 첫번째 당첨이 되어버렸네요 진임과 호랑이 오케이 진임과 호랑이 와와 이게 어렵다 진짜 개 어려워 진아왜필 나야 아 뭐라고 있지? 뭐라고 했냐 지님과 호랑이 지님과 호랑이 에이? 손막히는 추격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아 아! 내가 죽게 생겼는데 화창한 오후 어, 됐다 살았다 오케이 <웃음> 와씨 어떻게 했냐 이거 아 펭수님 어서 오시고요 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냐 이거 카될뻔 아, 했지만 될뻔 했지만 오케이 <웃음> 일단 일단 일단 패스 드리겠습니다 아. 자 다..다..다..음 자 무릉도넛 이세용님 자 다음 이야기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작가님 작가님 뭐하고 계세요 작가님 그 둘은 사실고 <웃음>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데? 어 뭔가 이야기가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 자라오따님 어서오시고요 자첫줄 끝났습니다 이제 이야기 뭐니 하면 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 지죠 작가님? 작가님! 작가님의 마감은 아직이신가요? 아직 작가님! 집을 털게... <웃음> 털게 위해! 집을 털게 위해! 어 일단 이야기 말 되니까 이제 갈게요! 어 아, 콜니 작가님?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을 짜는데! 야나 이거! 이거 다음 이야기 좀 궁금한데? 벌칙은 뭔가요? 글쎄? 닉네임 바꾸기나? 닉네임 바꾸거나 뭐해? 아 애교나 노래할 게 있어? 아 좋다 애교 아 좋다 더빙해오기 재밌겠다 <웃음> 재밌겠다 자자 자, 작가님 작가님 짜는 도중 빠지고 위험에 빠지고 어 무슨 위험에 빠졌죠? 좁혀지는 포위 야 숨막히다 숨막힌다 벽 퍼지는 포이 너무 좋아요 저 다음 야 흥미진진하다 아. 네최근 네, 김호 큰카 당근빌라님 작가님 땅을 뚫기 위해 어 너무 좋아 노력하게 되고 어야 뭔가 근데 이야기 이야기가 줄거리 위주로 올라간다 작가님의 마감은 아직인가요? 작가님의 마감은 아직인가요? 작가님의 마감은 아직인가요? <웃음> 뭔가 은행 타는 영화 줄거리 시퀀스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다 개 재밌는데? 하지만 그 순간! 그 순간! 그래요! 이제 뭔가 뭔가 하이라이트로 치닫고 있어 오케이 너무 좋아 왜 앞에 내가 맞아? 내가 희생하는 거야? 쥐는 총을 맞고 왜 너야! 이럴 땐강한 호랑이 걸어 하잖아 야, 이거 생각보다 잘 이어진다? 뭐냐? 범은 누지 맞는다고? 잠시만요. 누구랑 눈이 맞아? 누가? 누구, 누구랑눈 맞는데? 야, 갑자기 로맨스 된다. 범은 눈이 맞고 아, 스노페냐이 범과 눈이 맞고. 나나 아, 전상이야? 지는 전상이고. 이다. 전상이었다? 야, 이거 안될거 같아. 끝나는데? 지는 전상이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오아리 끝! 아 스누핑냥님 어떡하냐? 벌칙 벌리셨어요 여섯 끝자 생각보다 개빡센데? 아 한번 더 해야되나? 재밌는데 무섭네 그치? 개재겠지자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벌칙 시간 연습게임? 그딴 거 없어 <웃음> <웃음> 자 벌칙은 저 생각한게 있어요 애교 어때요? 우리 스누핑냥님도 지금 스트리머셔서 닉변은 안되거든요? 애교 어때요? 더빙이랑 애교 어때? <웃음> <아니야>! <웃음> 냥! 냥? 아, 양맙수사안 되지.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가겠습니다. 주제 뭘로 할까? 첫사랑 어때? 승정 로맨스. 자, 가자. 들어가자. 아우, 이몽룡 님. 예? 갑자기. 아니, 아니. 아니, 잠시만. 갑자기. 갑자기 손이 나온다고? 잠깐만. 그 손이 너무나 좋았다. 그 손을 사랑했다. 그 손이? 어? 젠트 님. 가가 보자고 젠트 님. <웃음> 오케이. 오늘은 그래 오늘, 오늘따라 오늘그 손이 눈에 보였을 수도 있지 야 그만 망상해 야! 야! 야! 바꿔 제발 내 손을 오케이 미쳤나봐 야 뜨겁다 야 오늘따라 아 덥다 오케이 만, 만질 수 있어 어 만질 수 있어 만지고 만지고로 하자 자 무릉도나님 야! 어, 어 어디 뭐 좋은데 레스토랑 갈지도 이, 있잖아? 야! 넌 나가라! 무릎은 순해 순해? 어. 아 가보자고 무릎에 있는 벌레! 벌레 제발! 야! 야! 나! 나! 아니 야왜 무릎에다가 숨결을 흘려 무릎에 숨결... 제발 순해물로 끝내주세요 어 그래 불었다! 어 불었어! 불었고! 어 혹시 싸움 쏘는 건가요? 미친건가? <웃음> 미친건가? 아 소시님 소심하게 소심하게 벌레 한번 불어주세요 <웃음> 하얀색 하얀색 <웃음> 미친색깔 미친색깔 아 알겠습니다 가보자고 아아아 아, 아, 아, 손수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손수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신이시어 아래에 한아만만 안될까? 아래에 아, 벌레를, 아, 벌레를, 어, 벌레, 어, 그래, 벌레. 미친 새끼야. 핑크빛, 어? <목소리> 아, 핑크, 핑크빛 종아리, 핑크빛 종아리. 문신, 타투가, 어, 그래서, 왜, 뭐가 커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야, 너 뒤졌다, 이제. 아, 여기다도 야설 중독됐나 미치겠는데, 진짜. 아, 감사합니다. 하지 말까? <웃음> 재미있는 주제 알려주신 우리 구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월님 되게 웃긴 방송 하시거든요. 4월달인가 5월달쯤에 제 아드님이 되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구경 가셔서 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마워요. <웃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아기지야, 원래 마감이란 척이 마음들 대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요새기 재밌는 게아니겠어 재밌는 게임 왔다 뒤늦게 열심히 작업해서 마감을 지키지 못했던 뻔한 이야기는 흠, 음, 이제 칠리 때도 됐지? 어? 나타났구나, 이 악재투수 받으라! 이렇게 성질 급하고불불랑 까린 는 녀석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 말이 얼굴만 귀여우면 뭐해 난 역시 크란 생쥜가 좋더라 로어어어어어어다음만 세상에서 제 크란 생쥬로 만들어 주지 어쨌든 여기도 독초 끝이네 이제 또 다른 작가를 찾아야겠어 난 이제 질렸어 제발 러스트 젖어.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n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는가 니가 니가 I am so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o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지금은 어떻거 됐다? 어떻게 됐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